성경 장 만유의 주제 동기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대신 주 思无 나주 예수님 비틀 더 잘라 나하여 잠비교할 수 없도다. 그다음에 50장. 50장. 금령하신주 그 이곳에 오셔서. 기모인자들로 주백성사무사 우리 중에 항상 계시고 우리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우리의 기도와 또 찬양 드이미 흔 지금 받을 없어서 주 예수님 그신 복음을 주 예수님 그신 복음을 만백성 그때 아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 소서 주구원하신 능력을 주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 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도를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하니 즐겁고 기쁜 날이날에의 천하만민 바 보자 앞에서 참 대신 삼이일체 거룩 다 부르세 이 날에. 새양식 내리네 성애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고금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북 개창요 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된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칠십팔 참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아. 주 찬송하는 듯. 밝은 새소리 내아버지의 지으신 그손짓이 또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여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이난저 이승이 환란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잖네 이 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 동아나 우리 주 목소리 한번 발하시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여 우리를 도우니 비난처요 세상일 나 상에 잠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웃음>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활란이 극가나 비난처 있으니 여호와여 시작.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납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하신 마음 부녀 세 나의 에 사모... 그분들에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시며 참된 기쁨과 영광의 찬송으로 나를 축복하시네 주의 자비로 천사도 반기면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전지가와다하도다 나의 진정사모하는 예수님 삼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소망고 오직 주 예수님 뿐일세 85점 우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님 이름은 천지의 온갖 이름 중 비할 때 없도다 자매게 하는 나에게 소망이 되시고 계신다. 예수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사랑을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님 내 기쁨 되시고 이제와 또한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88장 내 진정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밑떼베카파요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꿈이로되시면나 위로올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삽미떼베카 빛나는 새벽과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이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삼리 때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 보리 두렵지 않고 장범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방패시라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아침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자산 밑에 백악 빛나는 새벽별 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구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깊은 마음 얻으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나의 방패 삼았네 기쁨으로 찬양하며 죽게 기도드리네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우리 기쁨을 새 거룩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었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님의 예수님의 이름 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기쁨일세 우리 밖이다가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온 세상이 깜깜하여도 찬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세계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200점.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기권을 도다 구원하는 그신령다 찬송할지라 s 송 m 세 주의 보혈 그셈에 지금 나아죄죄 o 깊이 빠 y s o 그 피로 씻어 맑히 l m 악 세상 이 l m 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성전 주께주께시네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몸그 피로 씻어 막히네 죄악 세상 이기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몸그 피로 시서막기네주 예수를 깊이하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퍼진 이몸그 피로 시선을 기네 <목소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령을 이길 y 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도다 주의 빛 믿어, 믿어, 믿어 주의 보현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맑기는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믿도 주의, 주의 보혈, 보혈 그능 어린 양이 매우 귀증한피로더 구주의 복음을 전할 지못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빛의 힘이 도 주의, 주의 보혈그 어린 양이 매우 개중한 빼로다. 206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가할 양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 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하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할양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죄의 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Jay,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님 공로 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빛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조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좋게 맡힌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감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곡은 이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은이곡고구속한 주만 보이도다이것이 나의 이증이오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하리로다 208장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밑듯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은 내 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더만던내제가는보다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물물 든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 내 마음에 오신 내 마음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어려움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신 음치만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돌연히 보고 저 멀리 하늘만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시 물물 듬뿍 내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나, 이제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신 천성을 당하 여, 내가 곧 가리니. 깊은 비길때 옴네 주예수내 마음에 오심 주예수내 마음에 오심 밀듯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주예수내 마음에 오심 이1 0장 내주삼 받고서 예수님을 안되, 나의 모든 것다 변했는데, 지금 나의 가는 길 전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되시오. 내게 정제하 겠네 먹보다도 더 검은 채로 물든 이 마음 이 눈보다 더 희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 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연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그의 피우리들우리들 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후세주에 흘린 봄에 비로소 나를 정케하소서 작은 한 복지 기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살겠네 저 생명 신의가에 살겠네 저 거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네 줄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을 살겠네 나 길을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누리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광히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밤낮을 즐기 찬송으로 밤낮을 즐기니 찬양으로 밤낮을 즐기니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찬양으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거집에 그 계시니 우리도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니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집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거기서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거기서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천국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거기서, 천국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소요당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베는 집에 주날 위에 이비하신 집에세그 강가에 생명나무 꽃이 만만하였네 주의 낯을 그곳에서 깨우리주 빚을 얻는 데서 고소, 하신 주의 얼굴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고소, 는소 고소, 고소, 고 저 황금만 황금, 들어가서 황금, 주님 황금,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들의 노래소리 영광의 새알레루야 기쁘다 빛나는 저강높여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황 감정 울린다, 울린다. 은빛 바다 처럼으로 잠시 후에 정국 가서 우리 죄와 모든 슬픔 있겠네 주 예수의 사랑 속에 영원토록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종 울린다 울린다 저 울리는 종소리와 천사 들의 노래소리 영광의 새 알렐루야 기쁘다 빛나는 착한 건너면 아름답고 영원한 곳 너와 날 위해 감정 울린다 울린다 우리 일생 다지나고 주의 품에 편히 실때 나의 영혼 자유함을 얻겠네 괴로운 짐 모두 벗고 주와 함께 살리로다 너와 날 위해 황금정 울린다 소리는 종소리와 전사들의 노랫소리, 영광의 새 알렐루야 기쁘다. 빛나는저강 건너편 아름답고 영원한 곳 나와 나를 위해 황금 종을 든다.